자, 여기서는 동사의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니다. 어, 일단은요, 어, 동사라는 게 뭐냐면, 뭐, 한국말로 하면, 가다, 먹다, 마시다, 그런 거죠. 음, 일본어에도 당연히 동사가 있는데, 어, 일본어의 모든 동사는 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음, 막 이런 이름이 있거든요. 1그룹, 2그룹, 3그룹. 음. 근데, 여러분은 일단은, 어, 어떤 동사를 봤을 때, 음, 그게 1그룹이냐, 2그룹이냐, 3그룹이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룹별로 나누냐면, 어, 그 그룹마다 어, 활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음, 활용, 음, 활용이 중요하죠. 어, 예를 들어, 한국어도 가다, 먹다, 그런 것 동사인데, 어, 그것만 안다고 대화가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 적절하게 갔습니다. 라든지, 먹고, 라든지, 먹어서 어,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사전형, 어, 뭐 기본형을 어, 적절하게 활용시켜서 어, 대화에서쓰야죠 음,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활용법이 에, 세 가지 그룹이 있다는 거죠. 음, 자, 아, 일단 제일 쉬운 거 3그룹부터 볼게요. 음, 3그룹 동사는요, 두개밖에 없습니다. 수르하고 크르, 음,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음, 규칙이다 뭐다 하지 말고요. 음, 자, 이그룹 동사입니다. 자, 이그룹 동사는요, 어, 두 개의 조건을 어, 충족해야 음, 합니다. 음, 일단 르로 끝나고, 어, 그리고 바로 앞이 이단 애당. 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 자, 르로 끝나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은 통과. 어, 네, 바로 앞에 글자 뭐예요? 미죠, 미. 자, 이게 2단애단이라는게 뭐냐면, 자, 일본어, 그, 히라가나 외웠을 때,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50음도라고, 음. 아이우에오 가키쿠케코, 음. 있죠? 아. 근데, 자, 아이우에오는요 이거는 아행에 서하는 겁니다. 행이라고 합니다, 이거. 자, 가키쿠케코는 당연히 가행이죠. 음. 근데, 이 표로 봤을 때, 음. 세로로, 음. 이거, 아카사타나 는 단이라고 합니다. 아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히시는니는 이단이죠. 음. 자, 어, 일단 이거를, 어, 음. 예, 이거를 보면요. 어, 미루죠. 미루. 음. 미입니다. 미는 어느 단에 속합니까? 미. 이단이죠. 이단. 이단. 음. 그러니까, 어, 이거는 미루는 루로 끝납니다. 어, 그리고, 어, 바로 앞에 글자가 어,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그룹입니다. 어,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베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르로 끝나죠. 그리고 앞에 글자가 베죠. 어, 에단입니다. 에단. 어, 그러니까 이 그룹입니다. 이르도 마찬가지고 네르 참, 참 음, 없어도 됩니다. 차다죠르로 끝나면서 어, 앞에 글자가 네, 에단입니다. 어, 그래서 이 그룹입니다. 어, 자 여기까지 3그룹하고 2그룹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그룹 동사인데요. 자 1그룹 동사는 어떤 식으로 나눠야 하, 어, 정해야 하냐면 간단합니다. 어, 모든 동사가 1, 2, 3그룹에 속하는 거니까 1그룹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죠. 음, 그 이외의 동사 모두입니다. 어, 그러니까 2그룹도 아니고 어, 3그룹도 아닌 동사가 모두 1그룹에 속한다는 말이죠. 음. 막 예를 들어, 뭐, 이런 동사들이 1그룹에 서하는 동사가 되겠지만은요. 자, 힌트를, 하나 좀 힌트를 줄게요. 어, 힌트라기보다는 이렇게, 어, 보는 방법인데, 음, 3그룹 동사는요, 어, 르ルク두입니다 2그룹 동사는 일단 르로 끝납니다. 맞죠? 음. 그렇다면, 2그룹 동사하고 3그룹 동사는 다르로 끝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동사를 봤을 때 끝에 음, 글자부터 봅니다. 끝에 음, 글자부터 보고 르가 아닌 것은 바로 1그룹이라는 거죠. 맞죠? 음. 근데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르로 끝나는 거. 끝에 글자 보세요. 기본형 끝에 글자. 그러면 르로 끝나는 것은 이그룹 가능성도 있고 3그룹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 그걸 검토해봐야 돼 응. 와카르 루로 어, 끝나죠. 어? 이거는 의심해야 돼자3그룹 응, 응. 동사 아닌 거는 바로 알수 있습니다. 맞죠? 스루도 아니고 크루도 아니니까 3그룹 아닌 거는 어, 바로 압니다 자2그룹 검토해봅시다 루 앞에 글자가 2그룹 동사는 이당 아니면 에단이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가다 가 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 아닙니다. 어. 그러면 이 그룹도 아니고 상그룹도 아니니까 일 그룹이라는 거죠. 음. 노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로 끝나니까 어? 좀 의심해. 이거는 조금 어. 검토해봐야 돼. 상그룹 아닌 거는 바로 안다. 어. 자이 그룹 검토해볼게요. 음. 노죠. 바로 앞에 글자. 노. 노는 어느 단입니까? 5단이죠 어. 어. 그러면 이 그룹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일 그룹이다. 그렇게 동사를 어, 뭐 정하는 거예요. 그룹을. 음. 자, 아마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자, 봐보면, 어, 자, 이거 각각의 동사 어, 뭐 이렇게 시, 에, 있는데, 자, 이 동사들이 어, 뭐에 속하는지 그냥 종류를 적어봅니다. 어, 아, 자, 어, 전지시키고 조금 음, 생각해보세요. 자 됐습니까? 음. 자 일단은요 이거 보세요 쭉 뒤에 글자부터 봅니다 여기까지는요 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까지는 1그룹이다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밑에 있는 어, 그동사는다 루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 좀 생각해봐야 돼 어, 노르 일단 3그룹 아니죠? 노 루 앞에 그죠? 노다 오 오다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 아이 그룹 아니죠? 그러면 이것도 일 그룹. 아르 루 앞에 글자가아 아다니다. 그러면일 그룹. 어, 자 가일 루 앞에 글자가에 에다니니까 아이 그룹이다. 어, 네, 이게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요? 이건 사실은 이 그룹 아입니다. 어, 이거는 일 그룹입니다. 카일은 왜요? 어. 이건 예외입니다. 세상 어.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칙에 맞춰서 생각하면요. 당연히 이 그룹이죠. 루 앞에 글자, 에단, 에니까, 에단이니까. 어. 근데 이건 예외인 거예요. 어. 어. 근데 뭐, 예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뭐 사전을 보거나 일본 사람한테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현대상은 예외, 예외라는 그 뭐, 그 표시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 막 응. 하여튼 이 시점에서 이 단계에서는 이게 가에르 돌아가다 의 뜻을 가진 가에르가 예외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 그룹입니다. 자 이르입니다. 이르는 르 앞에 글자 2단이그룹 미르 이그룹 사실은 음, 여기까지 가르치다 가지는 다 이그룹입니다. 그렇죠? 아, 모르면 안 돼요. 음, 이거 앞에 글자가 에단이죠. 그리고 아, 르 앞에 글자가 크. 그. 아 그러면 우단이니까 일그룹이구나. 아니에요. 이거는 크르하고 그르, 스르는 상그룹이다. 아,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어.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어, 다 얘기했어요. 일그룹, 이그룹, 상그룹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